환상적인 눈코세상에 또 다녀왔습니다 정말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새하얀 절경이 있는 이번에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함백산입니다 정성과 태백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함백산에 이번에 저는 다녀왔는데요 함백산은꽤 높은 곳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임도길과 계단길이 있는데요 저는 임도길을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은 임도길이 더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한백산에 가는 이유는 설경을 많이 보고 싶어서 인데요 임도로 걸어갈 때 확실히 더 설경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임도로 걸어갈 때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아이젠을 꼭 착용하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눈온 다음날이면 아마 끝없는 설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꼭이 왼쪽에 있는 임도길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길이 있는데요 이 길로 올라가면 임도길 보다 제 생각엔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단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덕유산보다 이곳이 올라가는데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단길의 장점은 나무 사이사이로 길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눈온 다음날이면 상고대 사이사이로 걸어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쪽 부분이 해를 좀더 빨리 맞이하기 때문에 눈이 임도길 보다는 훨씬 더 먼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길로 빨리 올라갔다가 임도길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임도길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한백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고대와 눈 쌓인 한백산의 모습을 더욱 더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평일에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백산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점은 올라가는 내내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고 조용하게 설경을 즐길 수가 있어서 그 점이 한층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어젯 밤부터 오늘까지 마침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한백산은 충분히 당일치기로 갔다 올수 있을 만한 코스이기 때문에 남은 연휴에 한백산 설경을 구경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2월도 되었고 겨울에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요 겨울에만 볼수 있는 매력적인 산의 모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근처의만항재를 구경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요 겨울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이 아름다운 산고대를 즐기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